다, 많은 사람들은 머멍도처럼 보인다. 이거 뭐 우선 확실 히 알아요. 이건 긍정. 이거는 흠티 이거 약간 허무하던가. 약간 아 휴티. 밀뭐저 피. 아, 아이 휴밀테이트가 뭐죠 이거 약간 안 좋은 뜻이었는데. 네, 굴욕감을 주다 뭐 창피하게 난. 어, 아 그런 거. 거. 어쨌든 네. 이건 약간 컨설트. 인정, 인정, 안친 듯, 뭐 그런 거 약간 좋은데 네. 안 좋은데 네. 했고 파인은, 네. the support is a level to them, but are less happy about being the actual recipients 네. of support. 그런 수혜자들의 지지, 실, 실질적인 지지가 된다는 것에 관해서 덜 행복하지만 이용은 할수 있다. 그들에게 네. 그렇게 알므로써 그러니까 여기 이용은 가능하지만 덜 행복하다고 네. 했잖아요 네.